근데 이거는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프로님들께서 레슨을 하는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내용이에요 다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저와 다른 방식으로 저는 그분들과 다른 방식으로 레슨을 해드릴 뿐이고 물론 제 말만이 정답은 아니고 다른 분들 말만이 정답은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훨씬 더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드라이버 셋업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드라이버 레슨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설명 듣는 내용이 바로 셋업을 잡을 때, 뭐볼 포션을 왼쪽에 놓는 거랑 똑같고요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주면서 오른발 쪽에 체중을 놓는다 라는 내용으로 레슨을 좀 많이 받아요 대부분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오시고요 심한 경우는 오른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거나 하체는 고정시켜놓고 이렇게 상체를 떨어뜨려서 셋업을 잡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내용은 틀린 거는 아니에요 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셋업을 그렇게 쓰면 공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 나가요 더먼 거리를 보낼 수 있는데 탄도 때문에 그 거리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임팩트, 좀더 낮고 힘 있는 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셋업만 바꿔주시면 돼요 어떻게? 바로 골 포지션은 왼쪽. 자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그립의 위치는 왼손이 위에 올라오게 되고 오른손이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양팔의 길이가 같다면, 양팔의 길이가 틀리더라도 뭐 손의 길이만큼 이만큼 뭐한 20cm 가량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오른쪽 어깨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최대한 일자로 양쪽 어깨에 수평을 맞춘다라고 해도 오른쪽 어깨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는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립을 잡으면 알아서 떨어질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요. 척추각을. 올려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척추각이 아무리 똑바로 져 있어도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기울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척추각은 기울 수밖에 없어요. 어깨의 기울기를 따라서. 거기서 한번더 기울이시면 은 어깨 떨어뜨렸죠? 척추각 기울였죠? 몸이 이렇게 뒤로 빠져요. 이 상태에서 저는 강력한 임팩트는 나올 수 없다고 라 봐요 강력한 임팩트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임팩트는 위를 향하는 임팩트지 앞을 향하는 임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셋업은 척추 기울이지 마시고 오른쪽 어깨 기울이지 마시고 왜냐? 손의 위치 때문에 오른쪽 어깨는 기울어지고 오른쪽 어깨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척추는 기울어져요 자그 상태에서 체중의 분배는 최대한 5대5로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5대5로 못할 거니까 왜냐? 5대5로 놓는다고 라 쳐도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면 자연스럽게 체중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6대 4까지는 아니더라도 5.5대 4.5는 나올 거예요 혹은 6대 4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미 6대 4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체중을 더 보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체는 고정시켜놓고 상체만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하체는 절대 고정되지 않아요 왼쪽으로 나가요 이렇게 상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자빠져요 넘어져요 오른쪽으로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체를 왼쪽으로 내밀어야 돼요 그럼 이게 심해지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죠. 다만, 이렇게 되면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체는 왼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절대로 하체 기울이지 마시, 아, 상, 절대로 상체 기울이지 마시고, 하체 왼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체중 5대5 유지하려고 하시고, 어차피 5대5는 안 나오니까, 몸도 최대한 수평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잡혀있던 셋업이 아주 자연스러운 상체의 기울기와 어깨의 기울기를 만들어내면서 좀더 파워있는 서둡 자세가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은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전부 다 안좋은 쪽으로만 접목을 시켜볼게요 오른쪽 어깨 떨어뜨리고 상체 기울이고 체중 오른발 두면서 음 이쪽으로 너무 쏠리면 안되니까 힙 살짝 왼쪽으로 내밀고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스윙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여기서 설령 스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간다고 라 해도 여기서 공을 치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맨날 배우던 내용힙 밀어내라는데 이렇게 드라이버 셋업을 배우셨으면 아마 다운스윙 때 힙도 이렇게 밀어내라고 라 배우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갔다가 힙부터 밀어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가 한쪽으로 가면 은 나머지는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간다고 자 그럼 힙이 왼쪽으로 가면 은 상체는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공이 맞을까요?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올려쳐야 되겠죠. 드라이버 칠 때, 피니치 때, 체중이 오른쪽에 남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바로, 몸이 뒤집어져서예요. 몸이 뒤집어지는 이유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몸이 굉장히 쉽게 뒤집어지겠죠. 자, 이거를 직접 스윙으로 보여드릴게요. 셋업을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립을 잡고,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리고, 척추를 기울이고, 체중은 오른쪽.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게 되면은, 잘 올라갔어요. 하트 슬라이딩 하면서 몸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어, 따라가기만 해도 힘드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체중 5대5 분배. 어깨 최대한 수평 맞추고, 척추 기울기 수평 맞추고. 자, 그 상태에서 볼 포지션 왼쪽.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러운 어퍼블로 스윙이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로우볼이 되게 이쁘게. 쉽게 나오죠 왜냐? 드로우를 위한 모든 세팅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공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게 셋업 틀지 않고 최대한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스윙하고 오면 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럽은 길을 따라 들어오면서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지면서 좀더 강력한 임팩트로 공이 나가겠죠 아까처럼 몸을 기울이면서 체중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공을 치면 은 몸이 뒤집어지던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칠때 이렇게 몸이 뒤집어지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 똑바로 나가더라도 내 공이 힘이 충분히 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라 느끼시거나 혹은 피니시때 오른발에 체중이 많이 실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공을 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직접 보셨다시피 여태까지 많이 듣던 내용상으로만 셋업을 잡고 드라이버 스윙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땅이 나오기도 굉장히 쉽고 걷어 올리면서 몸이 뒤집어지기도 굉장히 쉽고 마지막으로 설령 걷어 올리지 않더라도 설령 슬라이스가 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들어온다면 라 내가 공을 칠수 있는 거는 여기서 회전으로 어떻게 칠까요? 손목으로 쳐야지 세팅은 쫙다 해놓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그 효율성 없는 스윙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 파워를 조금 더 높이시고 조금 더 강력하게 위로 공을 치는게 아니라 앞으로 공을 치고 조금 더 멋있는 자세로, 조금 더 보기 좋은 자세로 조금 더 선수같은 자세로 공을 치고 싶으시다면 셋업 때내 몸이 알아서 만들어지게 만드세요 내가 만들지 말고 선수들처럼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싶으세요? 오른팔이 내려와 있으니까 알아서 기울어져요 선수들처럼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야 돼요 오른팔이 내려와 있으니까 알아서 내려가요 선수들처럼 상체가 기울어요 어깨가 기울었는데 당연히 상체는 기울죠 내가 기울일 필요없이 자 그렇다면 내가 체중을 오른쪽으로 보내더라도 그게 심해지지 않기 때문에 맥길로이처럼 오른발로 체중이 넘어가요? 괜찮아요 내가 이 상태에서 체중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체중이 넘어가는 거는 얼마든지 넘어가도 되니까 셋업을 과하게 오버에서 잡지 마시고 나의 그립이 셋업을 만들게 기본기가 셋업을 만들게 내가 억지로 셋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그립 잡는 방법이 볼 포지션이 알아서 셋업을 만들게 이렇게 셋업만 바꾸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공을 칠수 있으실 거예요 마무리 인사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는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죠 뒤에서 쳐라 맞습니다 뒤에서 쳐야 돼요 자 근데 그 뒤에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의 뒤에 자 머리가 공의 뒤에 있어야 된다 우린 이미 셋업 때 뒤에 있어요 그냥 그대로 치시면 돼요 셋업 때 볼은 왼쪽 왼발 뒤꿈치에 있죠 근데 우리 머리는 왼발 뒤꿈치 위에 올라와 있지 않고 몸의 중앙에 있죠 그럼 우리는 이미 서업돼 공의 뒤에 있어요 자 그리고 두번째 뒤에 의미 다운스윙 들어올 때 백스윙 갔다가 앞에서 치지 말고 뒤에서 쳐라 자 우리가 뒤에서 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설명들었죠 공간 공에 몸에 앞에서 치는게 아니라 몸의 뒤에서부터 클럽이 들어오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클럽이 들어오게 그 뒤라는게 꼭이 뒤만은 아니에요 이 뒤도 뒤라고 불러요 우리는 인사이드에서 들어온다는 바른말이 바로 뒤에서 쳐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치려고 무조건 머리만 오른쪽으로 놓지 마시고 이미 우리의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공보다 그리고 뒤에서 친다는 라 거는 공의 뒤도 있지만 내 몸의 뒤에서 인사이드에서 클럽이 충분한 공간을 만들면서 클럽이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셋업을 조금만 바꾸신다면, 라 생각을 조금만 바꾸신다면 라 뒤집어지는 몸, 하늘 높이 붕 뜨는 볼, 전부 다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라이버 셋업만 바꿔도 공은 훨씬 더 힘있게 나간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